뭐? 아따 내가 니한테 500만원 빌려가지고 어? 그거 안 갚았다고 니가 신고하고 니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니가 재판장에서 검사하고 아생각났다 내가 너 집어넣지? 이거 안들는데 줬구나 그려 음. 메이드인 윤석이요응그리고나 음. 출소하는 날 니가 교도소 앞에서 두부들고 씨 웃고있게 내가 <웃음> <나가> 바로 죽고 죽었잖아 <웃음> 아 음. 음. 그래가지고 포켓치1번범 추가 전과 두 개를 내가 다 만들었네. 맞아 내가 만든 인간이네 이거는. 먼저 희어 어, 자. 예. 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나가서 조금. 아 그래요? 예. 아니야 아니야. 여기 나온 불알 친구요. 나. 아, 그러면 편하게 얘기할까요? 그래, 여기서 편하게 얘기. 아, 저희가 그 중국 삼합회랑 밀거래 하기로 했던 거. 인천 연안부대에서 4월 10일 날 새벽 4시에 하기로 했습니다. 멈춰. 잠시만요. 네? 어디야? 아, 인천 연안부대에서요. 인천 연안부대. 4월, 4월 10일. 4월 10일 새벽 4시. <웃음> 저희 10명, <웃음> 그쪽 12명 나. 아니, 아니 2명총 22명이에요. 예, 22명. 어, 아, 이쪽은 잘 왔다. 4월 10일. 예. 그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 그래. 야, 야. 그 누가 아버지는 잘 사시냐? 아버지 아버지 학교 들어갔는데 너랑 다른 방이었나 보다. 아버지도 내가지고 <웃음> 뭔가 <웃음> 사는 확실히 구분하지. <웃음> 누가 아버지야? 어. 아,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. <웃음> 아 어머니는 순천에 아직 계시나? 아 우리 엄마는 요새 그 여가를 즐기고 있어 음, 어. 어머니 한번 인사 드려 가야 되는데. 그렇지. 가끔 이제 여유 있을 때 논밭도 좀 가꾸시고 음. 동네 아짐들이랑 점백에 고스톱 좀 하시면서 <목소리> 어머니 지금 <목소리> 살고 계신 친구 아니야? 응? 아니, 내가 어머니 밥좀 챙겨 드리려고 하는데, <목소리> 너 이제 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 아직 못 구했을 거 아니야? 내가 그래서 너 살라고 오피스텔 하나 구해놨거든? <목소리> <목소리>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요... 방 어때? 깔끔하거든 신축이야 아, 또니 마인드 뒤져본다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어, 여기 어디요? 여기가 그 마포 경찰서랑 사장 파출소 사이에 있거든 요 주변에 파출소 네개더 있어 살기 좋지? 깎다 <웃음> 가면 그냥 잡혀 들어가겠네? 그 친구 지금 저랑 같이 있습니다 아, 지금 서로요? 아예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2차 가자 노래방 내가 좋은데 예약해놨다 잠깐만 그.. 노래방이 아니라 그 독방이 될것 같은데? 전의 <웃음> 예약해놨어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까지 하자 나 여기로 나갈테니까 어. 어, 따로 나가 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야 아니. 그니까 같이 갈데 있다니까 야 어, 그쪽으로 나가? 오케이 어, 김양사님 지금 홍대 주차장 골목으로 뛰어갔거든요 바로 가보세요나또불랄 네, 친구네 내가 잡긴 좀 그렇잖아요 예서에서 뵙겠습니다 네.